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급사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부동산 재테크 삶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왔는데 오늘은 따스한 봄이 왔으니 제가 살고 있는 우리집 옥상 정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으로 다가올 봄을 기대하시기 바라면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저희집 옥상 정원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으며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판교 신도시의 단독주택으로 우리집 옥상에는 텃밭, 꽃밭, 새장, 연못, 정자 등이 있습니다 꽃밭에는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며 수선화 할미꽃 그리고 앵두등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돋아나는 새싹과 꽃을 보면 생동감과 함께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또내 집, 우리 집에서 피어나는 꽃과 나무는 그 어느 곳에 피어나는 꽃이나 나무보다 훨씬 예쁘고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넓은 새장이는 지난 겨울 답답한 창고에서 추위를 지난 호금조 등 새들을 풀어놓았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대로 활강을 하기도 하고 언제 짝을 맺었는지 둥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마저는 벌써 알을 낳아서 포란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세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앙증맞죠? 새들은 목욕하는 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옹달샘을 만들어줬더니 자주 이곳에 와서 목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연못입니다. 정작에 만들어 놓은 연못도 주변의 꽃과 나무로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지난겨울 여러 마리를 잃었는데 이제 곧 모란시장에 가서 더 많은 식구들을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아이 모습은 작년 여름 장마철의 연못 모습입니다 이제 곧 꽃들이 피면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이 될 것입니다 텃밭에는 쪽파와 부추가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고 이제 막 상치를 비롯한 야채씨를 뿌렸고 곧 고추 등을 심기 위해 밭을 갈아두었는데 텃밭 주위에 심어놓은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옥상정원을 가꾸는 것은 단독주택에 사는 큰 즐거움으로 저는 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서 지냅니다. 테레비나 보고 무료하게 지내기보다는 이곳에서 꽃과 나무 그리고 새와 물고기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이게 바로 단독주택에 사는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해오던 부동산과 재테크 정보, 삶얘기와 함께 집이야기로 이제 다가오는 봄부터는 제가 단독주택에 살면서 즐기는 다양한 취미, 그러니까 꽃과 나무, 텃밭, 호금조 등 새, 그리고 연못 등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텐데 아무쪼록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